네 이번 시간에는 킥드럼 16비트 편을 강의하겠습니다 네 16비트는 한 박을 단위박 하나를 16분 음표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4 박자의 경우에 4분 음표가 4번 나오는데 드럼의 경우에는 그 4분 음표가 이렇게 킥 한번 스네어 한번, 킥 한번, 스네어 한번 이런식으로 나오죠 그럴 때이 킥, 킥의 16비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피아노 롤 화면에 가서 16분음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6비트라고 해서 음 16분음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몇 군데만 나와도 전체적으로는 16비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형 인데요. 악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기본형 인데 킥드럼에만 16비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킥드럼이 두번 나오는데요 마, 가장 많이 비트를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세 번째 박자 1,2,3,4 할때 세번째 박자 앞부분에 어 8분음표를 넣으면 8비트 16분음표를 넣으면 16비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16분음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눈금 하나가 8분음표예요 이게 한마디인데 지금 8등분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네, 여기서 16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16등분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앞에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킥드럼 앞에 16분파가 하나 들어갔죠 자 들어보세요 예 제가 실제로 드럼 레슨을 할때 라이브 드럼이요 레슨을 할때 음, 초보 그 레슨생들한테 많이 제일 먼저 16비트를 가르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요 하이햇은 8비트로 가고 있는데 하이햇과하이햇사이에킥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 6비트 감각을 가장 빨리 익히는 좋은 연습, 음, 이게 연주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템플 좀 느리게 들어보겠습니다. 90 정도로. 예. 그래서 16비트 할때 이렇게 킥드럼에서이 단위박 앞에 하나를 넣어서 16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뒤에 첫박 뒤쪽에 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피아노 롤러 가서요 자첫박 바로 뒤에 넣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악보에서 보면 처음부터 1 6 분은 별 2번 밟죠 뚜둥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이햇을 한번 치는 동안에 킥을 두번 밟는 거죠 예 이것도 생각보다 초보자들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단위바 앞뒤로 16분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좀더 난이도를 줄이려면은 요 자리가 아니라 스네어 드럼 앞뒤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네어 드럼 앞에 16분표를 하나 킥을 누으면은 악보는 이렇게 되고요. 딴 따따 딴따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쿵따 쿵따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이 단위 4분음표 하나였는데 16분음표와 그 나머지 박자를 쪼갠 거죠 그래서 이 음표 하나 때문에 킥드럼에 16비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맨 마디 끝에 1 6분은별 넣어 보겠습니다 맨 마디 끝에 넣으면은 악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쿵따 쿵따 하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밟는 거죠 쿵따 쿵따 쿵쿵따 이렇게 됩니다 예, 연속해서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마디 끝부분도 이 곡이 16비트냐 8비트냐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물론 스, 스네어드럼이나 하이햇에서도 16비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제 나중에 배우고요 이번 시간에는 킥드럼 만으로 16비트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1 6분음표를더 많이 넣어 보겠습니다 피아노롤 가서 자 16비트를 아까 이 스네어 앞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킥드럼 3박지 앞에다가도 하나 놓고 그다음 이번에 특이하게 스네어 드럼 뒤쪽에 16분 음표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네 16비트를 세번 느끼게 되는데요 악보를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16비트를 느끼고 척박에서 두 번째 박에서 스네어 나오고 나서 또한번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 박은 그냥 단위 박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 번째 박에서 역시 스네어를 치고 나서 곧바로 16분표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 리듬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네어, 네 번째 스네어를 치고 나서 곧바로 16비트 킥이 나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쿵, 쿵, 따쿵, 쿵, 쿵, 따쿵, 따쿵, 예. 그래서 이렇게 스네어 드럼 바로 뒤에 16비트 킥이 나오면 되게 박진감을 줍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마디 패턴으로 해서 자, 16비트를 다 없애볼게요. 이것을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두마디 패턴인데요 두마디 패턴에서의 16비트는 그냥 뭐 여기 1마디와 2마디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번 다르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마디에서는 무난하게 여기 한번 16비트 하고 그 다음에 2마디에서는 스네어 1박에서 1박 끝부분에 16비트를 하나 넣고요 그리고 이 스네어 뒤에 16비트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마디 끝날 때한번더 넣겠습니다 자, 여기는 16비트가 한번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나오죠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 이렇게 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런식으로 어, 킥드럼에 16비트를 어,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 또다 지우고요 음싱커페이션 해보겠습니다 두 마디 패턴에서는 싱커페이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이마디 첫음 이마디 첫째 이마디첫킥 드럼을 16분 표 만큼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1마디 끝에 나오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마디 처음은 안 치는 겁니다 여기 있던 것이 이간 거예요 이것을 싱커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악보상으로는 이렇게 되죠 여기 있던 킥이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겨진 느낌 16비트 싱커페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쿵따 네. 쿵따 쿵따 쿵따 중간에 한번 확 당기는 게 느껴지죠 이거 사실은 더16 비트 느낌을 주려면 여기 하이햇을 8 비트로 하지 말고 같이 16 비트로 해서 맞춰주는 게 좋고요. 이 하이햇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덜 열린 소리인데요. 네, 일단 자 들어보세요. 그렇죠 강조가 되죠 하나 둘셋넷다 이렇게 예. 자 이런 식으로 킥 드럼의 16 비트를 프로그래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